내 10분 더면 10분 더도막 5분 끓여도 막 30분 5분 끓여도 막 30분 5분 끓여도 막 30분 5 0분5도 저희초등학교반기업 가만히 보내